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바로 페루로 떠납니다 어, 지금 이제 짐다 싸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여기서 일단 로스앤젤레스로 인천 갔다가 로스앤젤레스 쪽으로 가서 환승을 하고 그리고 페루 리마 가서 그리고 또 다시 이키토스 이렇게 가거든요. 일단, 뭐, 공항 가서 조금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항 가서 좀더 다시 켜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이키토스, 아마 로스앤드레스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거기 가는 동안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 c r 감사꼭꽃 주시고 지금 마지막 반찬 먹으러 왔거든요. 아, 맛있겠다. 장그 암튼 많이 먹어. 많이 네, 많이. 아, 우 네. 아, 예. 가서 셋다 죽을 아, 거니까. 마지막. 아한 대. 그렇죠. 너무 좋죠. 아니면 응. 물어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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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gage should be stowed in the overhead bin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I'm going to ask the a t e for the w a t e I'm g y i n to u s e a e r o the a r for the a t e r i o n o s e e 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마로 가는 비행기로 또환승을 두어 있습니다 세르로 갑니다. 가서 이키토스로 또 가야죠 테라클래스를 잡보러 <웃음> 형님 <목소리> 말려줘야 <빨리> 되세요 <목소리> <목소리> 자, 지금 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짐이 안 나오고 있는데 형구한 다 나왔어요. <웃음> 짐이 왜안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 a 의 짐이 강제로 놔두고 오게 돼서밥 먹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첫 끼. 치즈 아웃 크런치 치즈 아웃 크런치 오 뭔가요 이거는? 치즈 아웃 크런치 어 치즈 아웃 크런치 네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국제 거지가 됐습니다 제 짐이 LA에서 도착을 안 했어요 제 짐이 안 왔어요 국제 거지는 구고 지금 LA에서 짐이 같이 왔어야 되는데안 오고 저만 왔습니다 지금 큰일 났죠 큰일 났네요 아유 일단은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키토스 가서 거기 스토어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와라 자 <웃음> 이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페루 이제 이키토스에 도착을 했고 이제 가려고합니다자오 렛츠고 렛츠고 어안 보여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Yeah. 자 그럼 오늘은 일단 가서 숙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좀 쳐야죠 오늘한 네, 마리같은 것같자 이제 아침이 일어났습니다 페루이키토스 아침 어젯밤에 꿀잠 잤던 것 같네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굿모닝 Good 이토스의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와... 아침 <웃음> 이둘기야 어디가니 살짝 인도네시아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키토스에서 보내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로 들어가니까 오늘 좀 시내 투어 같은 느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아아타이 아이가 또예 아이가 또 아유 막이 아유 정말했어 안녕 내일 봐요 이 y e b y thank you very much what ah. a pleasure to know you Korean people h a v e a good d a y joy bye yeah, bye. I bye I write to you 그래. hey T T 장지영 hey 아자 일단 오늘 자, 산책, 산책 겸 여기 주변 둘러보기 위해서 PCR도 할겸 PCR도 예약할 겸 여기 이키토스 주변을 나왔습니다. 숙소 주변인데, 야 오토바이가 장난 아니네요. 일단은 좀 카메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서. 자, 이따 다시 킬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강아지가 진짜 많습니다. 큰 강아지들. 길가에 들깨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르다. 아, 다 똑같다. 여기나 우리나라나. 오! 오, 예! 오! 좀 까만데요? <웃음> <웃음> 그래요. 바카스 네, 사이다 플러스 바카스 느낌. 소다 맛. 약간 어 소다맛으로. 마지막 이제 뭐 많이 먹어놔야 돼. 아... 아마존에 가면 엊저런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존 물 먹어야죠. <웃음> 어... 원래 장난 아닌데. 바로 먹어볼게요이가또 <목소리> 어, 저녁, 저녁에 내또아마 <목소리> 고기 단백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근데 빵 찍어도 괜찮은이먹니에요 <목소리> <고기, 목소리> 근데 내 침쪽이라고 불래요 제가 짠어 더는면이있네그 종류 중 하나인데 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잡을 수 있어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웃음> 잡을 수 있어? 장점? 저요? 제 키가 2 m 만 됐으면 잡을 수 있어. 장조가 키 제일 큰데. 근안 도망갑니다. 잘. 그니까요. 어. 좀 둔한데요 얘가?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거는 그냥 2 m 만되면다 튀거든요. 괜찮네. 다 튀어.